날 좋네 네. 네? 네. 아.. 시원 저기요 네? 소리에 흔들리는 너의 이름 s o m m r e s u m e o r e y e a s o m m o r some m we'll yeah. we'll uh. 나는 do any for one, two, three, four, e v e n 넌 나만의 heaven. Uh. 나는 uh. 절대 heaven. 사랑감이 나 uh. 이런 나 only. We'll yeah. like s u m m e r s u m m e r s u m m e r s o m m e r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? So d r s m e m r Like your summer summer summer 싫어, 두려워, Like y 넌 u r summer i k like 악실를 당했었어요 님양자길만 갇혀버리고 말았사옵니다 도시로 나가려면 어찌하여야 하옵니까? 남동쪽으로 가면 되네이라 그러면 마을이 나오는 곳이옵니까? 그러하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게 하나 있다 무엇이옵니까? 오토바이 탄 놈을 조심하거라 택트 말씀이시옵니까? 그러하오니라 팔팔이 아니라 텍트 말씀이시옵니까? 대근이라자 떠나거라 중생이여 그럼 소자 물러나도록 하겠사옵니다 나미야미타부 반샘보살 걱정 안 해도 돼모래에스도쌓 yeah. 모든 삶에 답이 없죠 꼭높이 법칙 같죠 여름이 되며 사랑하는 그녀와 꼭들어볼리 항상 생기죠 난 너를 울게 하는 바다 이래 지친 너를 다시 볼 때마다 또날 준비를 해요 그리들을 기다리는 그곳으로 y o u e t o n 강이 오니까 너무 좋다 나도 너무 좋아 아, 정신차야 머리가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아 아, 아, 아직 아, 어떡하지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시 떠나는 거야 진짜? 기억을 찾아서 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We Like a summer Summer Summer Summer I like a summer Summer Summer Summer